자, 뭉티기에 오늘 기아악기한잔또 해볼까 합니다. 아유, 뭉티기 자, 소골. 아유, 처녀. 네. 아유, 매출이 아니라 네. 소스 그리고 국 요렇게 해가지고요 아 대짜 대짜 포장해오는데 44,000원입니다 동탄의 소문이라는 곳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저전 영상에서 그 광어회를 먹다가 중간에 이제 좀 멈췄던게 와이프가 좀 마음에 걸렸는지 오늘 요거를 좀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주는 이야 이 빨간 이 뭉티기에 어울리는 빨간 걸로 예. 자 뭉티기라는 거는요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이제 불리는 말로 당일 도축된 이 소를 이렇게 좀 뭉텅텅 썰어가지고 아 어, 여기 좀회로워 먹는 요거를 이제 뭉티기라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, 여기 좀 특별한 소스 이 고춧가루 청양고추 이렇게 마늘 해가지고 들어간 까 특별한 소스에 딱 이제 찍어서 먹는 예. 그런 아주 퀴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저 소문이라는 이곳은 제가 기존에 영상으로 도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단골이에요 자주 포장해다 먹는데 어, 대구에서 바로 그날 도착된 고기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혹시나 기회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, 정말 맛있습니다 나은 나온... <웃음> 야... <웃음> 아 바로 소주를 부르는 거네사사 아. 나은 여기는 진짜 좋아하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소고를 줘요. 와. 아, 나고신 그. 다음. 다음 이제 또, 씹는 맛이 굉장히 일품인 천약. 나, 아, 아, 도 사사. 아, 아, 야... 아, 어... 음... 오늘은 조금 덥네요 9월 딱 시작하고 요 며칠 날이 선선해가지고 밖에서 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좀날이잘못 고른 것 같아요 제가 굉장또 벌레와의 사투를 또 벌였습니다 목이 양이 엄청 꼈어요 아, 그래도 분위기 좋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게 또이게또 행복이지 아, 천엽에 앉아 아우, 하나 떨어졌다 가요. 네. 사자. <놀람> 아저렇게좀 이렇게 식감으로 먹는 음식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맛향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보다는 음. 다채로운 좀 씹는 식감을 좋아하니까 어. 오늘 또 빠지면 서판 술이 사라지는 마술 지가서 어, 네, 사자 나. 네. 여기 밥도 좀 챙겨주세요. 뭉티기 한두점 정도 딱 넣고 마늘 쌈장 찍어서 살짝 올려갖고 야 이렇게 먹으면 또 약간 뭉티기 초밥 같은 느낌 싹 나가지고 음. 야좋쏴서 어음 아, 여기서 주는 이 다진 버섯같은거 있거든요? 이게 또 진짜 죽여줍니다 음 와사비랑 딱 넣어서 잘 버무려서 아, 짭조름하니 간장 느낌도 딱 좋고 아, 여기다가만 또 소주 먹을 수 있어요, 아. 에휴, 사사. 자, 아우, 술 쭉쭉 들어가네, 아주. 자 e 맷주리알 음 아 지금 밖에 날씨가 좀 습하긴 습하네. 김이 까놓얼만안 되는데 금방 눅눅해졌어요. 아 지금 한반도 쪽으로 태풍 큰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좀 제발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비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 사장님들 대비 좀잘 하셔갖고 최대한 피해 없었으면 좀 좋겠네요. 저희 저 남쪽 지역이 또 부모님이 사시는 저 집인데, 고구마를 이제 좀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,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아, 좀, 잘비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사. 아. 최근 댓글에 머리를 왜 흔드냐, 이거 마시고, 원샷하고 머리를 왜 흔드냐, 요거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, 이건 제가 맨 처음 옛날 아프리카 TV때 딱원샷하고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좀 약간 좀 취한 <웃음> 제스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해가지고 그리 <웃음> 약간 좀 꺾어가지고 저 요즘은 그냥 먹고 그냥 바로 좀인위적인긴 하죠 이렇게 고기를 좀 흔듭니다 어디로 버렸을까 술을 자올려졌어 아이 자자 자 아, 뭐 물론 홍어도 그렇고 해, 뭐좀생 해산물 이런 것들 제가 평상시에 좀 자주 먹습니다. 근데 진짜 제일 많이 먹는 거는 방송 안할 때도 제일 많이 먹는 건이 뭉티인 것 같아요. 이 생고기, 아! 너무 좋아요, 진짜. 그, 그리고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태어난 고향 쪽 영암, 목포 이쪽이 또 생고기를 또 많이 드세요. 뭐 어른들끼리 뭐 이렇게 좀 자리를 한다거나 어떤 분 누구를 좀 이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할때 사실 생고기 요 뭉티기 근데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생고기라고 부르니까 요거를 좀 많이 대접하고 많이 드시거든요. 이유는 잘 모르는데 혹시 저 남도 지역에 또 계시는 분들 혹시 이유를 아시면 예, 댓글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자, 자, 자, 아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아, 골 제가 이 집에서 뭉티기를 먹을 때한 번씩 너무 좀 많이 사온 날이다 싶으면 은뭉티기는다못 먹어도 항상 요거는 안 남겨요 아, 골엉 아. 들버들커소하면서 진짜 하, 정말 훌륭합니다 아, 아 찬이야 어, 너무 맛있다, 진짜. 야. 어. 어. 아유. 아유. 야, 그제 사온 건데, 또. 아이, 벌써 고춧가루가 좀 튀었네, 양념이랑. 와이파이도혼나겠다음 아짠뭉튀기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네요 진짜 아.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